안녕하세요. 숨사주 카페 백호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 응. 오늘도 응. 이제 더 별자리 운세 한번 응. 해볼 거예요. 응. 응. 알겠어요. 무속에는 띠별이고 나는 별자리라서 <웃음> 아, 별자리인 그쵸. 거죠? 네, 당연하죠. 네, 응. 양자리 이번에 응. 해볼 거고요. 양자리? 네, 양자리 전체적인 거랑 응. 응. 두분 아, 중에 양자리는 없고. 네. 응. 저는 아마 마지막에 아, 나올 거예요. 아, 어. 양자리. 양자리는, 아우, 애기, 애기 같아. 음. 응, 잘 삐져. 아, 진짜. 어, 주변에 <웃음> 양자리가 있으면 조금만 잘했다고 해주면 괜찮아요. 아, 네. 봅시다. 네. 양자리들의 다가오는 에너지. 아기 같다니까 관심 뭐뭐뭐 그러니까 삐지기도 잘 삐지고 본인 이 순수해요. 근데 어? 네, 양자리들은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끈기가 없어요. 어 다가오는 에너지를 보면 끈기가 없다는 거는 뭐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나 가정이나 특히 뭐 아이 이거를 해봐야 될까 저거를 해봐야 될까 나을까? 막 이런 그 시계가 있거든요. 지금 네. 딱 마음이 붕떠 있는 상태예요. 음, 어떤 카드예요? 음. 이게 이제 이동의 카드기도 하고 하니까 음. 달의 에너지도 있고 저는 이제 별자리 하다 보니까 하우스가 있어요. 1, 2, 3, 12하우스라고 해서 그 하우스별로 봤을 때 접목해서 타로를 보는 거라서 네. 4하우스라 해서 이동, 음. 음. 변화 그러니까, 이런 카드라서, 그런 카드의 양자리는 그래서 아마 막 변화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막 그럴 게, 다른 별자리도 있지만은, 네. 유난히, 끈기도 없는데다가, 더 그럴 거예요. 끈기도 그럼. 없는데, 응. 변화하고 싶어 하는. 응. 응. 싶어하는. 근데 지금 일이 본인한테 충분히 잘 맞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화하면 안될것 같은 에너지 강하고, 봅시다. 일단은, 이동이 준것 같네요. 양자리는. 이 얘기는 어떤 카드들이에요? 음. 이 사람은 가만히 양자리들,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열정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양자리 자체가 주인이 화성이라는 해요 네. 화성은 열정이 넘쳐요. 음. 음?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속이 터질 거예요. 음. 일 자체도 조금 돌아다니는 일, 이런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20대, 20대 양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에너지, 음. 어린아이들이 쉽게 얘기하면 노력도 안 하면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응? 조금 모든 게있어 양자리 분들은 남을 조금 원망하는 게 있어요. 20대 양자리 분들 네. 응? 나, 나는 나는 요만큼 그러니까 노력해놓고 나 이만큼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 응. 응, 응. 근데 20대 양자리 분들 아니에요 조금 기다리면 돼 지금은 그러니까 다가오는 에너지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기간 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차곡차곡 네. 응. 차곡차곡 준비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때가 와요 이 양자리 아, 어, 이번에 20대 양자리들은 아우 어, 현실 적인가봐 돈이야 돈. 아 그래요. 음, 응, 응. 돈을 쫓아가면 안 돼. 아 그래요. 응, 응. 아직은 아까 내가 이제 점프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 네. 어, 돈보다는 뭐 배우는거나 그런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20대 양자리들 분들은 어, 지금 혹시라도 직업적으로 뭔가 고민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나, 화성이라는 애가 강하니까 군인. 경찰? 음, 쇠나, 네. 음. 공무원? 음? 양자리들은 군인 경찰, 쇠나 칼다로 노님 아. 이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20대. 카드를 보니까. 음, 네. 혹시라도 직업적인 고민하고 있다면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30대 양자리들. 30대 양자리는 어? 다른 때보다, 아까 내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한 댔잖아요. 네. 무지하게 영마살이 발동을 할것 같은 느낌이에요. 위아래 네, 다. 응, 응 영마, 음, 해외? 해외 관련된 일? 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해외로 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던가, 그런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봐라. 그러면 좋은, 갈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아. 응, 어, 그러네. 30대, 야, 30대 양자리들 해외 관련된 업무라든가, 아니면 가 있는 네. 거. 뭔가 공부하고 싶다든가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30대분들 도전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뭔가 코로나 때문에도 못간게 있잖아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장애가 많았다고 치면 지금은 조금 길이 열렸어요. 특히 30대 양자리들일에 그러니까 있어서 뭔가 지금 나가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 길을 한번 틀어보라고 하고 싶은데요. 음? 자 그러면 예, 많이 40대, 50대 한번 볼게요 음? 음, 양자리들은 싫어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양자리들 결혼 상대로는 조금 힘들어 아, 그래요? 그래요? 마치, 많이 맞춰줘야 돼 음. 40대, 음, 아까 30대랑 똑같네. 40대도 자꾸 움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음. 내가 똑같은 걸 뽑으려고 뽑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게 뽑혀요. 근데 이제 40대는, 이제 분명히 사, 40대는 워낙에 이제 바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 아니면 뭐 주식을 사고 팔고, 그리고 의식주랑 관련된 것들 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음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주랑 관련된 거뭐 밥장사도 있을 수 있고, 옷장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40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일이,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조금 풀린다? 응?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아무, 바쁘잖아, 힘들고. 특히 네. 40대는. 네. 그래서 그런가 건강에 조금 신경쓰래요. 다른 때보다 더 힘들고 뭐할수 있고. 그리고 이게 잘하고 있으면 옆에서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오늘 처음 나왔네. 구설, 12 음. 응. 그거는 40대 양자리 분들 조심하래요. 다른 때보다 그렇게 강하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에 있어서 네. 양자리들의 특성은 화성이라고 했잖아요. 나오면 바로 해보면 돼. 지은 다이. 요즘 한 번, 한세 번만 더 생각해보고 말해라. 네. 응. 양, 그러니까 사,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양자리 분들이 되게 순수하고 좋은데. 그 놈의 성질머리. 그게 그게 항상 가끔 사람들한테 상처가 줄 수, 될 수도 있거든요. 원래 본인 마음과 다르게 말할 때라든가.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머릿속으로 세 번만 생각하고 말을 내뱉는다든가. 그리고 지금 주변을 조금 돌봐야 되는 시기인가 봐요. 음. 응. 일에 있어서는 서, 성공인데 주, 그러니까 일에 바쁘다 보니까 주변을 못 둘봐 몸, 자기 몸도 못 챙기 고 네. 응,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 더 챙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변을 둘러봐라 네. 가족들 응? 자 50, 50대 60대 5 0대는 양자리 분들은 지금 뭐각 재물은 조금 있는 사람들이 뽑을 것 같고, 가끔 사람들이 저 양자리인데 재물 없는데요 하는데, 우리 옆에 누가 있냐, 시가 어떠냐, 그거 다 틀리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 지금 50, 6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상태고, 응? 네. 응. 근데, 몰라, 어릴 때들은 다 외로운가 봐. 외로운 카드들이 많이 나와. 혼차, 혼차가 쭉, 혼차 있기가 싫대요. 어, 그니까, 러요럴 때는 뭐, 친구를 만난다든가, 재미난 걸좀 배우러 다녀야 되는 시기 같아요. 어, 왜안 지금 이제, 지금, 남들이 봤을 때는, 뭐 돈도 있고, 뭐하고 편안하지 않아? 막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본인은 지금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금전이 다가 아닌 사람들이 이걸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뭔가 재미난 이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과 만나서 음, 뭔가를 취미 생활이라든가 음. 애인을 만들려고 차나마 대놓고 못하겠고 네. 뭔가 변화는 필요하고 있어요. 음. 음? 그리고 뭐 아무래도 나이대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강을 놓고 보면, 음. 혈압 조심. 응, 응. 아무래도 네. 양자리 자체가 화성이다 보니까 한번 질려면 못, 못 참으라 했잖아 내가. 참, 참으면 어때? 참으면요? 어 스, 내가 세번 참으라 아 했잖아. 어아 어, 어, 어, 피가 꽂고 특히, 특히 양자리 분들은. <웃음> 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양자리인 사람들은 혀, 혈압 음. 관리 잘하라고 할 거예요. 네. 어. 그리고 음, 이동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라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음, 이동, 이동 함부로 막 응, 음, 아니, 아니 움직이는... 차를 특히 차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라고 큰큰 응. 음? 음. 큰 사고는 아니지만 작게라도 뭐 그렇게 일어날 수는 있겠다 네. 음. 왜냐면 구설 시비도 있는데다가 조금만 조금 조심해야겠죠, 딴 때보다 그러면 음. 마지막으로 양자리한테 한마디씩 음. 해주시고. 음. 양자리 분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거짓말하면 들통나요 음. 뭐든지 투명한 게 좋을 거예요. 배우자나 애인한테나 아이한테나 뭐든 다.